페이스라인 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안면윤곽 수술한 지 벌써 3년차가 된 하늘입니다.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야? 또 왔다. <웃음> 아 그냥 또 왔다. 촬영해야지. 이 정도? 저도 이제 예전에 남아있던 사진들 같은 거 보고 기억이 나지 지금 얼굴에만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거의 3년 조금 넘었을 때 이때는 얼굴 광대나 턱이나 넓어 보인다 해야 되나? 돌격이 너무 커가지고 얼굴 자체가 좀커 보이니까 그게 좀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인생네컷 찍을 때는 이렇게 받침을 한다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랑 이 찍을 때별 상관없이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여기 옆머리를 많이 이렇게 가렸던 것 같아요. 거의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골격 좀 가리자 이 생각이 커가지고. 지금은 올머리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. 지금은 머리도 자주 묶고 다니고 더 올려서 묶고 다니고. 지금 거의 살짝만 묶은 느낌 한번 보여 묶은 거요? 이때는 이제 수술 100일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이때부터 V라인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첫인상이 좀무섭다는니좀 차가워 보였다는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인상 좀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수술을 하고 나서 길거리에서 번호를 좀 많이 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딱 수술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고생했다 약간 붓기 같은 것도 빠지는 게 거의 1년 조금 넘게 걸렸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 고생했다 그래도 큰 수술하고 얼굴도 갸름해지고 예전에 있던 컴플렉스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? <웃음>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아빠 몇 명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장난으로 오랜만에 뵙. 뱉... 뵙는 아빠? 그럼 원장님 이제 뵙고 3년차 경과 확인해보러 갈게요 또 이렇게 1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,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? 아, 네잘 지냈죠 벌써 1년이 또 지났네요 네, 맞아요 네. 수술한 지 지금 얼마 됐죠? 지금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, 네. 지금 3년 됐으니까 진짜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막 살아도 <웃음> 상관없는 상태이긴 합니다. 우리가 줄였던 뼈 완전히 지금 다 적응된 상태고 네. 턱선도 전혀 내려진 모양이 없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되게 뿌듯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제가 원장님을 알게 된 계기가 방송에 나오셨잖아요. 네, 램미네. 네, 혹시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? 아 램미네요? 네.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. 취지가 네. 섭외가 가지고 아 <웃음> 나간 거고 네. 저는 그냥 그 취지가 좋아 가지고 실제로도 정말 취지는 좋거든요. 그덕에 오셨다니까 전더 좋은데. <웃음> <웃음> 실제로도 좋아지신 분들을 많이 봤고 정말 막부정교합 같은 게 심하셨는데 나아진 걸 보고 개선된 걸 보고 안심을 하고 저도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안면윤곽 수술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수술 받은 내용을 모르고 얼굴형이 좋아지고 싶을 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만 이 수술의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수술이어서 너무 조바심을 내면 굉장히 불안한 경우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큰 문제가 없는 전제 하에서는 믿고 기다리고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.